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빌라왕, 깡통전세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전세가격이 같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이 떼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사실 전세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가계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이거든요.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세입자 전세보증금 돌려붙지 못하게 되면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 사라지면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직 부동산 시장 제도에 잘알지 못하는 2030 MZ세대라는 점입니다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이 피해자 중에서 MZ세대,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2.8%입니다 20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신고세대의 72%가 2030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조사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89%가 3억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서민 아직 사회적 기록 기반이 좀 약한 청년층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집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이번 영상이 이런 피해를 막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이 영상만큼은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광고는 달지 않겠습니다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상 많은 분들에게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빌라왕 사태 이후에 나타난 이 시장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 영상 하나로 모든 청년 세대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전세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깡통 전세였습니다. 깡통 전세가 뭐냐, 일단 아파트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매매를 할때 요즘 보통 대출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본인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에 전세 시세가 떨어지니까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고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을 깡통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갭투자를 무리하게 하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기도 하는데요. 집 사라고 막 이렇게 갭 투자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전세금 차익이 생기죠. 이 전세금 차익으로 여러 집에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전세 시세가 떨어진다. 그럼 연쇄적으로 보증금이 줄수 없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 안 되겠다. 경매로 넘겨. 이러고 집을 그냥 경매로 넘겨 버리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주인 한명 때문에 세입자가 여러 명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전세보증금보다 세금을 우선적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다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계약 당일에 임차인 몰래 해당 집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드라마 같은 데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임대인도 보호를 하고 임차인도 보호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하기 전 그러니까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만약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거를 근저당 설정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임대 보증금을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자 금액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만약에 집 1억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1억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했어요. 그럼 5천만 원은 내가 이 세입자,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전입신고 하기 전날 이사 당일에 7천만 원을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3천만 원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2순위로 밀려나면서 3천만 원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럼 2천만 원은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황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빌라왕으로 유명한 신축 빌라 사기인데요. 빌라는 시사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세 임차인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어 2억짜리 빌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임차인은 2억에 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보는 아니잖아요. 어 2억이 어떻게 사람들이 구해질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각종 혜택을 줍니다. 뭐 현금으로 1 천만 원 준다, 뭐인테일를 해준다 이러면서 모아요. 어떻게든 모아. 그러면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요 전세보증금으로 신축 빌라의 매매 대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내 돈을 한 푼도 안 드리고 여러 빌라에 명의를 획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명의만 대여해주는 깡통 집주인이 많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명의 대여자, 중개업자, 컨설팅 직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 가까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의 보증금으로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얻은 거고요 전세계약 얻은 다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음 세입자를 이 비싼 돈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메리트가 없잖아요 다음 세입자는 그러니까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럼 안 구해지면 아 미안해요 보증금 못 돌려줍니다 라고 하고서는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빌라운 사건입니다 이빌라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사건 이후로 시장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값이 4.5% 정도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서울 경기는 어, 하락률이 더 높았어요. 이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통계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전세 값이 하락할수록 갭투자를 한 집주인은 어, 얼마나 어,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느냐에 대한 건데요. 집값이 15%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약 1만여 세대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주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사태가 2024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가 아파트였고요 빌라는 더 심각한데요 빌라는 전세 거래량이 12.4% 떨어졌습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4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사람들이 빌라에서 전세 사는 것을 점점 더 기피하게, 기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 빌라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많은데 금리가 오르고 빌라왕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요즘은 전세 손님도 혹시 월세로 안되냐 이렇게 묻는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획을 체결할 때 계약 전, 계약 과정, 그리고 계약 이후에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첫 번째 계약 전입니다. 계약 전에는 전세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각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한 곳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등록된 그런 중개업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약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가격이 매매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계약 상대자 신분증 그리고 등본상 소유주가 같은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거 제가 쓰고도 봤지만 이거 중개업자 다확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개업자를 못 믿게 됐으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어이없는 상황이긴 하죠. 대리계약도 많이 있어요. 이런 집을 사다 보면 저도 몇번 해봤는데 위임장을 통한 대리계약보다는 실제 주택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세금 납부 현황도 요구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하, 이것도 속상한 게 어려워요. 임차인은 항상 의리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면 어, 다른 세입자 구할게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어, 임차인 입장에 서서 조금 더 도움을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다행히도 앞으로는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부납 주지 않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에 체납 확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어,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되냐? 아직은 시행이 안 됐고요. 올해 1분기. 혹은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 다만, 이제 납세 증명서가 체납 사실을 다 증명하는 것은 맞는데, 어, 다른 체납 항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다 확인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 증명서 효력이 30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날짜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특약으로 세금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집주인이 배상한다. 이런 것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당일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해당 내용을 마치면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 권리가 발생하게 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생긴다고 라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표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고 내 보증금이 이 표에 나오는 이 조건에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링크로도 지금 남겨놓을게요. 아, 이게 영상 찍으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전세사기라고 하는 게내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피 보셨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좀 많이 많이 널리 널리 퍼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살치 채널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